나는 이해를 잘한다. 나는 똑똑하다. 라고 억지로 믿었습니다. 그 후에 성적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아홉 개반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교 1등이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일주일 넘게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 과목을 저는 단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만 공부를 해도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10대 포레리드를 위해서 공부에 관한 경험담, 팀파워에는 10대들의 경험담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끌어당김을 한 10대들의 성공 경험담들이 좀 담겨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6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의 마지막 남은 학기를 시작하던 날, 나는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나의 11학년 생활을 통틀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진정한 친구를 사귄 것도 아니어서 어떠한 즐거움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교실의맨 뒤에 앉았었죠.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해서 일주일에 3일씩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내 삶이 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절실하게 변화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못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밖에 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심지어 그것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여전히 잘못된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볼게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그 이후에 내 삶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처럼 정말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나의 삶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공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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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나쁜 일로 얽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갑자기 저는 학교에서 소울메이트와 절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미워하던 친구들까지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저를 미워하던 친구가 학교에서 차 열쇠를 잃어버려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열쇠를 찾아주었더니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고맙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교생이 지금 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전교생이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제게 큰 변화였죠.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제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원하는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있었고요 저의 조언은 믿어라 믿어라 또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실이라는 친구인데 18살에 이스라엘에 사는 실이라는 친구인데 억지로라도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했고 사랑에 빠지는 감정들을 느끼려고 했고 공부를 잘한다라는 생각, 믿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네,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더라. 되게 단순하죠. 되게 심플하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매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풍요로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강함,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유로움,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함,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렘, 두근거림,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면 됩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에. 매 삶의 순간순간에. 그걸 느끼면 됩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써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자, 바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자, 충카이 근데 부정적인 감정도 소중한 감정이잖아요. 억지로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되 다독이고 좋은 감정으로 빨리 전환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 이 친구가 약간 제가 봤을 땐 표현이 조금 아쉬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수용을 하되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지 말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좋은 감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감정이 소중하다고 했잖아요. 분노의 감정이든 슬픔의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 어떤 거든 모든 감정은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 질투, 화 결핍, 외로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감정이 지금 나한테 드는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수용하면 됩니다. 수용하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감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어, 억지로라는 표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억지로라기보다는 어, 약간 애를 쓴다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애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인위적일 수 있습니다. 약간 근데 이게 몇번 반복하다 보면은 인위적이던게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 굳이 열심히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감정 속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느낌이 창조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느낌이 창조되는 건데 느낌이 창조되는 이유는 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합친 것이 느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느낌이 창조가 된다고 볼수 있죠. 네,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쁜 감정을 느끼면서 좋은 생각을 할수 없고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느낌이. 왜냐하면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좋은 감정 속에 머무는 시간을 점 점점 길게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포인트가 학원이라든지 감사학이라든지 뭐 호호포노포노라든지 아니면 심상화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법칙들을 하면서 여러가지들을 하는데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이 그냥 별로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다면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근데 열심히 하고 잘해도 반응이 없다가 점점 좀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데도 무엇에 쫓기듯이 막 의무감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그렇게 하신다면은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은 잘하고 있었다면은 좋은 감정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 네 9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도 공구 수능 보는 수험생들 말고 공시? 국시? 뭐 이런 나름대로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대단한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공부에 관련된 경험담들이죠. 자, 91페이지를 보면 은 마이클의 시크릿입니다. 마그네스쿨이라는 특목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두 번째 성적 채점 기간에 F 하나, D 하나 그리고 형편없는 점수들을 성적표에 올렸습니다. 형편없는 성적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소름끼치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시크릿 DVD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DVD는 이 학생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이클은 비참한 성적표 대신에 엑셀 시트에 가짜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적을 A로 바꾸고 마이클의 행동에 대해서 좋은 평을 본인이 직접 기록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적 채점 기간에 마이클은 우등생 명단에 올랐습니다. 중학생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2학년 2학기의 중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채점 기간에 6개 과목에서 A를, 두 과목에서 B를 받았고 행동평가 역시 칭찬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친절했고, 더 이상 저는 수업에서 도망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되었고 지금껏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간단한 일이죠, 그죠?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상상력이 요즘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막 부자가 되는 거다 하면은 우리 통장 잔고를 포토샵을 해갖고 통장 잔고에다가 공을 뭐세 개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공을 네 개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 우리가 어떤 상을 받고 싶다면은 그 상장에다가 이름만 제 이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은 네, 성적표를 지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표를 그리면 돼요. 근데 그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린 거를 자주 봐줘야 됩니다. 봐주면서 좋은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좋은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 성적표를 보면서. 그러고, 이 책에는 빠져있지만, 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들, 영감들, 직감, 직관들은, 따라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공부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일이라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좋은 성적이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네. 192페이지를 볼게요. 자, 쌤의 시크릿입니다. 그것은 목공의 수업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초여름이었고 수업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나는 디스크 샌더로 테이블을 완성해 가고 있었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샌더로 자르던 나무조각이 손에서 달아났고 왼손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일부분이 그만 샌더에 갈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상태가 심각해서 꿰맬 수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손가락이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는데 의사선생님은 손가락의 모든 감각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타를 칠수 있는지 물어보자 선생님은 한동안 웃더니 말을 했습니다. 먼저 네가 살아있다는것 자체가 행운이야. 너는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고 다시는 기타를 치지 못하게 될 거야. 심지어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몰라. 약간 인성이 좀 별로죠. 네. 손가락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선생님이 네, 아이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그 말을 들었던 샘은 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기타 연주하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의사선생님을 믿지 않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시 기타를 치는 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한동안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붕대가 벗겨질 때까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딱지가 붕대와 한데 붙었고 저는 딱지를 천천히 떼어내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풀던 때에 손가락이 움직였고 저는 눈을 감고 손가락 전체의 느낌을 마음속에 그렸으며 어떤 고통도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달 동안 매일 나는 이 일을 계속했으며 그 후에 손가락을 더잘 움직일 수 있었고 고통 없이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타를 치는 연습을 했고 제가 화려하게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을 매일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이제 저는 기타를 다시 치게 되었고 근육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 기타를 멋지게 칠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네가 다시 손가락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기타를 다시 칠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음악은 제 인생이고 비밀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샘 미국의 15살 네, 어린 친구인데 이 책은 약간 좋은 점이 뭐냐면은 경험담들이 좀 많이 실려있고 그러고 약간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라서 뭐랄까 자극이 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저렇게 어린 친구도 했는데 사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마음 공부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 어린 친구가 했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약간 그런 자극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은 이제 목공의 시간에 작업을 하다가 그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약간 톱니 같은 거 비슷한 거? 거기에 이제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약간 반쯤 썰려갔고 뼈가 보일 정도로 돼갖고 어, 의사선생님이 손가락을 앞으로 평생 못쓸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지만 쌤은, 자 중요한 부분 그거죠. 쌤은 의사선생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쌤은 의사선생님을 믿지 않았고 본인이 완벽하게 나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어, 이 손가락의 모든 감각들을 느끼려고 매일매일 상상했어요. 매일매일 느끼려고 마음속에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손가락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 영감이 이제 붕대가 벗겨질 때까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거였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3시간 동안 붕대를 담그고 그리고 딱지를 천천히 떼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예요. 어. 그렇게 했더니 두달 뒤에 두달 뒤에 손가락이 완벽하게 돌아왔고 1년이 지난 지금은 기타를 너무나도 잘 치게 되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세상에서 없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대로 될 수가 있다. 이샘 뿐만이 아니라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갖고 식물인간이 됐던 사람이 있는데 식물인간이 됐을 때도 모든 의사들이 아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사망선고 사형선고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병원을 멀쩡하게 걸어서 나가는 상상을 매일 했습니다. 매일매일 했고 6개월 뒤에는 정말로 그 병원 문 밖을 자신의 발로 두 발로 걸어서 나갔죠. 저도 의사가 평생 운동하지 말라고 운동을 하면은 불구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고 저의 허리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튼튼하게 두배 이상 튼튼하고 건강한 허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심지어 건강에 관련된 것들도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도 무조건 사실 믿을 필요가 없다 나쁜 말이라면 나쁜 말이라면 무조건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만약에 반대의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단 하루아침에 낫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그건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몇달 동안 열심히 해서라도 내 건강을 회복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콤플렉스들을 뭔가 없애 보겠다 하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하는게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네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실천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